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바이오 유럽 스프링 참가 기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유럽 스프링은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 및 관련 투자자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기술 제휴와 연구 협력,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바이오 컨퍼런스인데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일정이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사 기술 홍보에 나선다고 하네요. 국내 상장사 중에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 샤페론, 티움 바이오, 매드 팩토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상세 내용 알아볼게요.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항암 신약 개발 기업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정보 공유 그리고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레고 부맙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직접 유통을 통해 전체 영업이익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오레고보맙이 미국에서 최대 6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직 기술 이전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회사는 오레고보맙의 상업화 생산을 위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자신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료방의 경우에는 이 일정으로 이미 추천해서 90% 상승 나왔습니다. 기법상 2 5 0 0 0원까지 간다고 했고 적중, 초과 도달했습니다. 최근 고가가 3만 150원이네요. 월봉 역돌초흐은 복습하세요. 다음 샤페론입니다. 면역치료제 개발기업 샤페론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프레젠테이션에 선정되었고,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샤페로는 자사 핵심 기술과 주력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 등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파이프 라인으로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와 차세대 염증 복합제 억제제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티운 바이오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티운 바이오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임상시험 중인 자궁내막증 치료제와 면역항암제에 대해 홍보하고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연구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로 신규 파이프라인 사업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매드팩토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뼈질환 치료제 등 신규 파이프라인의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과 관련 종목들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